주간기관의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 업무 중에 사업비에 대한 집행관리는 사업비가 창업기업에 좋은 약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집행으로 인한 불인정 금액을 감소시키고 창업기업의 사업비는 당초에 의도된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기관에서 사전에 사업비 집행기준과 제한되는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회계법인 장수경 회계사님을 모시고 사업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관기관에서 집행을 관리해야 할 사업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원사업을 위해서 창업기업에서도 부담한 자부담 현금 또는 현물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기업 자부담에 대한 집행 관리도 동일한 세부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창업기업에서 자부담 하기로 한 현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때도 동일하게 세부 관리 기준에 따라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창업기업의 사업비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 야될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적격증빙이 필요한 지출에서 적격한 증빙을 제대로 수취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출증빙 그분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적격증빙이 첨부되어 있는데 왜 굳이 창업기업에서도 그 부분을 기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확인 과정에서 계산서 금액이 조금 다르거나 혹은 구입한 물건 중에 일부 반품이 되어서 금액이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끌어온 적격증빙 정보가 입력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첨부된 카드 전표가사업비 카드 전표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 일자, 금액과 같은 필수 기재 항목들도 올바른지 한번더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음, 그러면 혹시 전자세금계산서나 이런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서 인정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 비목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이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증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다른 서류에서 전혀 이상이 없더라도 사업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아이템 특성상 방문한 현장에서 구입해야 저 처럼 했다거나 혹은 판매처가 간이 과세자인데 카드 단말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거래처가 전자세금 계산서 방법을 모른다거나 고했다 하는 이유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외는 없습니다.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줘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래의 경우에 일부 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적격증 등에 이어서 과제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주관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창업기업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과제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할 을수 있는 건가요? 주관기관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에 이미 반영되었던 사항인가입니다. 선정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비 지급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지급 요청서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비 지급 요청서 양식 중간에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사업화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창업기업 사업비를 왜 신청했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급 사유에 단순히 품목명 혹은 사용용도만 기재한다면 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지급 요청서는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급 사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주관기간의 고민을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창업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업화 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만약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오면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창업 기업에서 지출을 안 해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이 없다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적격증빙도 수취했고 과제와도 관련된 비용인데 오지행으로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나요? 지침상 지급 불가 대상과 거래했을 때입니다. 지급 불가 대상과의 거래는 적격 짐을 수치하고 과제와 관련된 비용이더라도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부당한 사업비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침상 사업비 지급 불가 대상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주관 기관에서 지급 불가 대상에 대한 오집행을 방지할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비 지급 대상이 창업기업 대표와 직계정비속이거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 간의 거래인 경우입니다. 또 창업자가 재직 중인 혹은 퇴사한 지 1년 되지 않은 기업이거나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과의 거래 그리고 당의 연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사실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창업기업의 거래 상대방이 지급불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집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서 먼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창업기업에서 스스로 지급불가 대상과의 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급 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창업기업에서 확인 후에 지금 요청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간기간에선 최소한 창업기업이 거래한 상대방이 이름이 가족으로 추측되는지 또는 계산서상 거래처의 주소지가 창업기업 혹은 창업자의 자택 주소와 동일한지 그리고 창업자가 재직했던 기업 이름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건강보험 자격특시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업기업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까지 모두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확인해야 되죠? 모든 사업비의 공통적으로 되는 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비목별로 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업기업 사업비의 비목별 구성을 보면 뭐 지원 사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 뭐 외주 용역비, 그리고 기계장치비의 사용 비중이 좀 높은 편으로 저도 들었는데 어 먼저 기계장치 구입비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지침상 기계장치비는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에 납품된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도 창업기업에 납품이 안 되었다면 그 기자재는 해당 기업의 과제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납품이란 의미가 중요한데요 납품이란 의미는 창업기업에서 기자재 사용이 가능한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즉 검수나 수정 작업 등이 모두 완료되어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주간기관에서나 창업기업에서는 협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비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이전 납품이라는 조건을 피하기 위해 기계장치비로 판단될 수 있는 물품이 혹시 재료비나 외중이웃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도 한번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창업기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뭘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지침을 보면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화 지원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창업기업 소속 직원인지 그리고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업기업 소속 직원인지와 사업화 지원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창업기업 소속 직원인지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접 참여 부분인데요. 과제와 관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당연히 사업비 지급 요청서에 기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참여율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대상 확인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순서는 금액에 대한 확인일 것 같은데요. 금액은 급여 명세표를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 더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만약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료를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를 창업기업에 요청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창업기업에서는 서류 이름부터 어려워하십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요청할 서류는 먼저 개인별 연금보험 고지산출내역, 개인별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 개인별 산재보험 보지산출내역, 국민연금결정내역서,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사회보험지원금 이상 총 5종의 서류입니다. 자 이렇게 대상 확인 서류와 금액 확인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뭘까요? 과제 종료 시점에 사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령 위반이나 미납이 확인된다면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 전체가 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청업기업에 채용된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계획서에도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데 과태 시작 이후 몇 달이 지나도 인건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창업기업에서 혹시 인건비 신청서류와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사업비 신청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심지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사업비 신청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주 용역비의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주 용역비에 있어서 가격이 적정한 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매주 용역비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한 지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용역의 대가의 세부 산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면 용역비 금액으로 작성된 견적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그런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주용역비 증빙 견적서에는 견적이 내용에 기재된 과업의 세부 내용이 비롯해서 상호, 연락처, 주소, 견적일자 등이 분명하게 확인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적정한 가격의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용역 결과물에 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되죠? 네, 웹이나 앱 같은 경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스토어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한 검수 조서, 결과 보고서 제출되었다면 가능한 과업지시사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다시 제출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물도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요. 결과물을 확인하기 전이나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건 모든 비목에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외주 유역비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유역대금을 선금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역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대가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 시점 및 금액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체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금액 중에 일부만 시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집행 원칙과 제한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비목별 주요 집행기준을 이해해서 창업기업, 사업비의 불인정 금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전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